자 연구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죠? 어디보자 캣하우스 메이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안 남았어요 연구 이것만 하면 되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도 차 있고 돈은 어떻게 벌고 있나 자,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아 이거 막혔구나.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니? 에헤이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 되겠죠? 됐어. 들어가. 들어가시고 자 이제 피시메이커 한번 만들어보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난 지금은 얼리엑세스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도 되긴 할것 같아요. 자 피시메이커 바로 만들어보죠.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무 부족하면 이쪽 라인으로 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긁어오면 돼요자 이렇게 긁어옵시다. 자 나무 긁어오고 됐어. 자 피시메이커 바로 만들게요. 이쪽 라인에다 만들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다섯 개면 괜찮겠죠?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오관함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둘셋자 이렇게 놓고 매니플레이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빼낸대 만듭시다 이렇게 빼낼게요 이렇게 빼낸 다음에 여기다 길을 만들고 자턴 자 일단 이쪽도 가야되고 이쪽도 가야되고 이쪽도 가야되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네요. 이쪽은 터널을 보내야 되는게 맞아요. 그리고 이쪽은 어... 매니필레이터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롱을 만들고요. 단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철을 좀 얻어냅시다. 철 부족해요 지금. 자 이렇게 놓고 자, 롱으로 넘겨준 기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일단 스플리터 하나 만듭시다. 하나, 둘, 셋, 세 개. 아니, 두 개면 되겠다. 두 개. 자, 두 개를 만들고 여기다 연결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넘어가죠. 그거는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파니까 괜찮을거야그 다음에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은 음 왠지 이거 될것 같은데 이거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농으로 넘길게요 아, 안 되는구나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없앨게요 뒤쪽 라인에다가 넘기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터널을 쓰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터널 쓸까요? 터널?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짓고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할게요. 어, 현재서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바로 항아리 집어넣는다.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돈은 진짜 빨리 벌릴 거예요. 한번 봅시다. 피지메이커 하나만 더 만들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끝! 됐자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요. 나 속도 한번 볼게요. 금방 될 거예요. 돈이 없니? 돈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만 데이 예, 안되겠어요. 사이언스 레벨 좀더 많이 만듭시다. 자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좀 여러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고 또철자 모아두고 됐어요. 이런 거 챙겨주고. 좀만 더 만듭시다. 하나, 둘, 그리고. 자, 인간 고용하고, 인간 고용하고, 끝. 자, 여기도 고용합시다. 고용하고. 숙도 볼게요. 야, 보세요. 쭉쭉 올라가죠? 천개 연구하는데 금방 올라가죠? 잠깐 여기 랩하고 연결되어있을텐데 그쵸? 지금 라인이 다 연결되어있을텐데 이해가 안되는구만 아무튼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금방 될거예요 사실 지하에 있는 그 루트를 활용하면 금방 처리가 되긴 해요 그쵸? 이상하다 돈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느린, 아, 느린 게 아니구나. 벌써 지금 300이나 쳤네. 깜짝이야.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뭐 욕심이 있으면 하나 더 만들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특이종을 한번 찾아 봅시다. 얘네들 중에. 또 따로 뺄만한 애들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연구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음, 이 아이가 특이종이네. 그쵸? 거의 비싸네요 얘는 음 일단 기본종만 우리가 만족시키고 있고, 얘는 좀 따로 빼봅시다 하우스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푸드 만드는 거하고 필러 지금 우리가 다 준비가 돼있던가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로프 메이커 있고 필러 메이커 있고 그밥 먹이는 거 만 있으면 되겠네 일단 고민해 봅시다 자, 로프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털실을좀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다른 데에다가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땅을 파는 게 좋겠죠 땅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쪽 라인을 좀 활용해 봅시다 그리고 아, 캣푸드 메이커가 아직 안돼 있구나. 이거 세개 연합해가지고, 세 어, 종류 한 번에 만든 다음에 그 아이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좀 기다려보죠. 아니, 미리 뺄까? 미리 빼는 것도 답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지어볼게요. 자, 루프를 루프메이커를 여기다 만들게요. 필러메이커도 여기다 만들고 일단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가 필요하죠? <웃음> 어허... 많이 필요한데? 그럼 얘는 아래다지으면 안되겠다. 위에다 지을게요자 이쪽 라인에다 지는게 맞는것 같아.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한번 해보죠. 필러메이커 따로 빼야겠다. 이쪽 라인에다 만들게 오냐? 자 여기다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걸좀 빼봅시다. 털실도 빼야 되고, 얘도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에 당세 개씩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에 예, 이건 나중에 고민합시다. 이미 연구가 완료됐으니까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캡푸드메이커 바로 진행합시다 아니야 그래도 미련을 못버렸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건 두칸씩 띄고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터널을 좀만들어야될것 같아요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하나를 좀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하고 왜 안되니 이거? 아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를 좀 빼올게요. 빼와서 여기로 옮깁시다. 트랜스포터로 음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칸더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쭉당깁시다 됐어. 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니? 음 이거 위치를 좀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음 어디갔니? 트리플 트리플 스플레이터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거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 배치합시다 자 트리플 스플레이터 만들어서 배치하면 되겠죠? 호잇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됐어 이거 없애고 내가 보관하고 길을 연결할게요 됐어 이것도 이거 실수했죠 제가? 올라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올라가야 되고 응 음, 됐어 자 이거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고 잠깐 이거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들어가니? 들어가지죠? 이것도 위치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어 들어가지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됐지. 그 다음 에 해야 될게. 얘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위로 보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끌어대면될것 같고 한번 해봅시다. 매니플레이터 가져와. 가져와서 자이 아이를 패치할게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매니플레이터 배치하고 이거 쭉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됐어. 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예요 얘인데 여기가 많이 쌓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아이는 바로 바로 여기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답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커튼클렉터 만들고 이아이죠 음... 그아래거좀 그러니까 쳐내야겠다. 일단 이쪽은 걷어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아있죠? 이런식으로 찍고 이런식으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는거예요 아이고 텐스포터 벌써 다 바닥났죠? 몇백개 만들어놨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롱으로 연결합시다. 자 롱으로 연결할게요. 하나, 둘 롱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여러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자 롱을 이런식으로 연결하고 바로 집어넣어도 되긴 한데,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없애고 없애고 이거 없애고 없애고 자 이렇게 바로 투입시키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장을 시킬게요 이렇게 저장 시켜놓고 이제 다른 거좀 만들어 봅시다 이제 뭐 해야 되죠? 이게 필러메이커고 로프메이커 한번 찾아볼게요 이 아이죠 이 아이는 뭘 원하지? 아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리스트 한번 볼게요 우든 캣하우스 우든 캣하우스 우든 캣하우스 잠깐만 캣하우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캣하우스 메이커 하나 만들어보고 재료 한번 볼게요. 아 필러 메탈 우드 아, 아. 필러 메탈 우드라니 그럼 메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우드는 이쪽에서 가져오면 되고 메탈을 가져와야 돼요. 이쪽 주변에 메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져올까? 어, 여기 재료도 많네. 좀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됐어 자, 금속 나올 만한 데를 좀 찾아볼게요. 아여는 어, 너무 많이 자랐다 그쵸 음 여깄구만 자 이거 치워버리고 아이고 실수했다자 이쪽도 좀 치워버릴게요 드릴을 만듭시다. 드릴 만들고 여기서 차를 가져올게요. 됐스 가져옵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길을 만들고 캣하우스 메이커 노프 메이커 노프는 필요하지 않네요. 노프는 뺍시다. 야 캣하우스 베이커 나 이거를 이쪽 주변에다 옮겨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어 이쪽을 통해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농으로 안 되죠 그냥 여기 있는 거쳐냅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쳐내고자 농으로 이렇게 땡겨 올게요 땡겨옵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자 철이 드디어 도착한다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트랜스포터 또 여러개 만들고 이쪽에다 하우스메이커 어디갔어? 하나 하우스메이커 어디갔지?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음 여깄네요. 둘또 매니플레이터로 넘기시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이하했죠? 이렇게 하면 좀 안될 것 같은데 그쵸? 음 일단 뒤쪽은 스프리터 쓰는게 맞아요. 뒤쪽은 스프리터 쓰고 아이 트리플 쓸까? 하나 더 만들게요 그냥 케탑스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짓고 매니플레이터 달고 그 다음에 뒤쪽도 스플리터 달고 터널을 씁시다 터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여기있죠 터널 씁시다 자, 터널 만들게요. 이렇게 놓고 자, 내려가죠? 자, 내려갔고 그 다음에 터널을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연결할게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죠? 바꿀게요. 올라가네.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쭉한 다음에 바꿔야겠죠 이거? 아니잖아 이거. 그 그래, 이렇게 해야되네 자 이것도 바꾼 다음에 자 위에서 먹은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 먹었죠? 그래요 그러면 터널 또 만들어야겠죠 터널 열심히 만듭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만들게요 자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방향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쪽도 트리플 스플리터 만들고, 머리 아프죠. <웃음> 점점 머리가 아파져요. 자, 이렇게 붙여 놓읍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터널을 붙이는 거야. 내려가야겠죠. 내려오나? 내려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뭔지 알겠다. 자, 이게 있어야겠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지. 여기는 좀 위치를 바꿉시다. 이거 좀 애매하네요. 좀 뛰어나야겠어. 자, 이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이쪽도 좀 위치 바꿉시다. 여기 없애고 됐어요. 농으로 이런 식으로 합시다. 여기는. 자농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얘들을 연결합시다. 에이, 이거 괜히 만들었네, 이거. 이것도 방법이었네. 자, 올려보낼게요. 들어가죠? 자, 만들어진지 볼게요. 야,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행복하죠? 그래서, 자, 캐스플리터를 또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만들 거고 아니 집을 여기다 만듭시다. 여기 생산템을 또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이것도 땅 뚫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에이 그냥 여기다 할까? 그 자리가 없잖아. 음이 아이는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가 그냥. 지정을 할게요. 여기다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밴더 캣을 이쪽으로만 보내게끔 하고, 여기다가 그걸 만듭시다. 터널. 이제 귀찮아. 터널을 만들게요. 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터널이 제일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연구도 완료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세개 붙여놓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걸로 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해변 더 캣이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캣푸드. 캣푸드는 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F 푸드 메이커 있죠. 이것도 여러개 만듭시다. 자운 좋게 피시하고 애플박스죠. 그럼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 좋네요 이런거. 자 그러면 음 얘를 여기다 만들게요. 일단 매니플레이터 하나 만들고 큰 것도 만들고 여러개 만듭시다 자 하나 그리고 이 아이 만들고 그 다음에 롱 하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쪽 라인에다가 이 아이를 만들면 돼요 되죠 그러면 바로 만들겠죠 자, 인입시킵시다. 끝.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 있죠. 자, 세개 정도만 만들게요. 그리고, 숏하고 롱하고 번갈아가면서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없으면 스토리지 만들고, 됐어 얘의 위치 바꿉시다.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토이지 만들고 여기다 길 만들고 하면 되지. 자롱쇼 끝. 됐어요. 자그 밥그릇은 여기다 저 보관을 시키고됐어 스토이지도 좀더 만듭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어요 자 통로를 만들 거예요 터널을 터널 세개를 만들고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그건 다음에 그냥 매니플레이터 좀 만들어야겠죠? 이렇게는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주는게 맞아요. 자 이렇게 넣어줍시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됐어. 아래 봅시다. 아래에 가지고 이제 끝자락에 있는 아이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될거예요 어디갔니? 여기있죠? 갑시다. 자 일단 이 아이를 좀 열심히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쭉 연결합시다 여기서 꺾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아이 자 얘도 이렇게 쭉 아이고 모잘라요어 잠깐만 이거 살이 부족하네요 자 좀만 더 구해봅시다 자 보관되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됐어요 자 이거를 또 이렇게 트텐스포터를 만들고 자, 쭉 이어갑시다 자 회전한 후에 여기서 회전하고 끝! 됐어 자 이쪽도 쭉 끌어갈게요 자 회전시키고 회전 끝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챙겨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배치 시키는 거예요 하나 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 이거 둘 뭔가 하나 밥밥밥 밥, 밥. 그래, 밥. 밥도 챙길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합시다 캐소터 이렇게 하고 헤벤더만 뽑아낼게요. 이 아이죠? 헤벤더죠? 얘가 자 연결합시다. 허! 실수했죠. 이게 아니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다 해야겠네. 캐소터를 다시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빼야 돼요 그쵸 이렇게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입을 시키는데요자 좀만 기다려봐 자 이거를 어잇 자 이제 팔린지 볼게요 그리고 모델 선택 끝 자, 얼마씩 팔리니 이제? <웃음> 잘 팔리네요. 생각보다 힐밴더켓들이안 나오네요. 이거 나중에 좀 구별을 시켜서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얘들 가고 있죠. 자 얼마 에 팔린지 봅시다. 구경할게요. 오골드 어, 이러면 나쁘지 않지. 1골드? 6골드? 어, 괜찮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만 만들면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돈 벌린 게 많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빨리 끝내게 사이언스 랩몇개더 지어도 되고요. 센세 고용하고. 한 명도 고용하고. 자, 여기도 만들고. 고용하고. 마지막 하나. 자, 고용합시다. 자, 지금 2,000개 한데 지금 게이지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음, 좋아요. 이런 거. 찬속도 한번 봅시다. 금방 하겠네요 우리 자원이나 모아둡시다 다한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런거 준비해 놓을게요 자 필요한 자원들 뭔지 한번 볼게요 자 프로토타입에는 오누먼트 하고 캣게이트 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랩 10개 하고 메탈 어 사이언스 랩 10개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계속 만들어봅시다 더 만들 수 있을거야 자원쪽 자 모였으니까 자원 계속 해볼게요 어디갔지? 자 사이언 랩 어디갔지? 사이언슬 랩이 어디갔지? 아 코튼팩이 모자라네요 여기 있는거 챙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챙깁시다 어차피 얘네들 남아도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합시다 됐어 다시 시도할게요 자 몇개 남았니? 여섯 아직 다섯개네요 여섯개 일곱개 그리고 여덟개 이제 모자란게 뭐야? 자원 아마 얘일것 같아요 자 얘를 좀만 더자 이렇게 해볼게요 나무도 좀 낚아놓고 자원도 캐고 야 이거 200개 모으려면 언제 하죠? <웃음> 쉽지 않은데 캣케이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사이언랩 2개 만들어볼게요 두개 만들고 얘 20개 만들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캣케이트도 만듭시다 얘 재료가 어떻게 되죠? 아 그전에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게요 이거 새로운 레귤레이션이라고 되있는데 향상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델을 교체합시다. 구닥다리에서 새 버전을 갈아낄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갈아낄게요. 더 좋은 걸로 갈아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잇! 여기도 호잇! 자 이렇게 바꿔줍시다. 됐어 자 광케이블도 20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죠? 킥케이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만듭시다. 젠장 아 메탈 20개 언제 모으지 아니 200개 언제 모으지 아래쪽에 쌓여있는 것도 다시 회수할게요. 그래요 아이고 실수했다. 자다 가져갈게요 됐어 몇 개일까 135개? 기다리죠 뭐자 캣케이트도 만들었고 이제 남은 게아또 광캡을 부족하죠? 좀만 더 만들고 저 200개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200개 넘었고 아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한번 볼게요 모노먼트는한반 정도 남았고 이거 10개, 20개, 200개 채웠고 캣게이트도 하나 있고 그건 끝났네요 저 완성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 요자 마지막 거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거를 좀더 효율적이게 하고 싶으면 애들 더 분리 시켜가지고 얘들 요건을 다 만족시키면 되긴 해요. 근데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런 애들은 쓰레기밖에 안 원하기 때문에 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있으나 많아인 애들이죠. 얘는 아니 너는 왜 갑자기 캐프들 원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얘는 셀만 노리네라. 거의 도움이 안돼요 이 아이는 좀 도움이 될것 같긴 하다 그렇게 그것도 나중에 다 이런식으로 구멍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일단 기다립시다 금방 될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쓸데없는 고양이를 좀 걸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지긴 한데 자 드디어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은 모니먼트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제시킬게요. 호잇! 됐죠? 자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아이를 바로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자 데이터 센터도 그 와중에 좀 여러개 지었는데 일단 저것 때문에 어 이익이 좀 늘어나긴 할 거예요. 베스트 딜을 기억하긴 할 거니까. 자, 한번 지어보죠. 호잇. 야, 드디어 엔더브 스테이지. 자, 스테이지 0은 끝난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얼리 액세스 때 다음 티어들이 풀리겠죠. 그러면서 땅도 넓어질 거고요.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음번엔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뭐 팩토리오라던가 뭐 그런 게임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한 대략 2시간 약간 넘게 걸렸는데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긴 것 같고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음,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자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번에 어, 패치가 되면 어, 여유있을 때 한번 찾아뵐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